안녕하세요. 보험금 판례방입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상실수익액 산정은 한국의 도시이동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자동차 상해의 사망보험금을 부책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구법 2013-68049 다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망인의 상실수익 산정기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장래에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에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시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국내에서의 취업 하는 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 자격의 유무및 내용, 체류 기간, 체류 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요서를 고려하여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당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구출입구 관리법 시행령 12조 별표 관련 27 거주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06년 8월 4일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을 받은 후 2010년 4월 2 0일과 2011년 8월 1일 체류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사망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 체류하고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의 체류 기간은 2013년 1월 26일까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3조 2항에 따르면 F2 감옥의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 활동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1 8조의이 관련 별표 1에 따르면 1회에 부여되는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은 F2와 F6 모두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으나 원고와 혼인한 조선적 동포로서 우리나라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도 중국 친척에게 유탁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원고와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결혼이민, 체류 자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망인이 체류 기간 만료 시점에서 체류 자격을 연장하지 않고 아내인 원고가 있는 우리나라를 떠나 중국으로 돌아갈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경우 2014년 1월 27일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계속 체류할 것으로 전제로 하여 국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